무스코프이경뭐 프로입니다. 셋업 없이 손의 높이는 허리 아래에 있습니다. 다운스윙 시 양팔을 지나치게 옆으로 끌어 당기다 보면 은 손의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게 되고 공을 맞추려고 손목을 급격하게 풀어서 공을 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은 리스샷이 쉽게 나오겠죠. 올바른 다운스윙 방법은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양팔을 오른 발등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볍게 펴주시면서 손의 높이를 허리보다 다시 낮게 위치시켜주시면서 몸을 사용하신다면 은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찍어치거나 눌러치는 등의 테크니컬한 모습도 훨씬 더 쉽게 만들게 되겠죠. 옆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클럽을 내려주면서 몸을 돌려주는 움직임입니다. 몸의 높이만 높게 유지해준다면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